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대퇴골전자관 분쇄골절로 5년 뒤 직접 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단 3 9 8 3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상망가 망인 사망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이 사건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상해가 발생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혈증, 선행사인은 허혈성 심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당뇨로 기지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 및 보호자의 진술과 검안 내용을 근거로 사체 검안서가 발부되었고 망인은 상해 당시 78세의 고령이고 상해 이전부터 당뇨고혈압 뇌경색증을 앓아왔습니다 사고 이후 당뇨, 호흡곤란, 심계, 항진 빈맥관리, 어지럼증, 수면장애, 인지장애, 기억장애 치료를 받아왔으며 장애진단서상 진단병명은 뇌경색증, 노인성 침해,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로 지재되었습니다더 엄한 의사가 답변하기를 이 사건 상해와 질병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욕창과 요로감염 등 폐혈증 사망 원인이 될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답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해와 패혈증 사망 사이에 이러한 게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망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 자료가 사망 진단서 이외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